광대술의 마무리에서 고정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광대술의 고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서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광대술의 고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수술은 깎고 다듬는 수술에서부터 혀를 움직이는 절골법을 이용한 혀의 이동 방법으로 진화해 왔는데요 절골술을 이용한 이 광대수술은 어, 절골, 이동, 고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술의 마무리에서 고정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광대술의 고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광대술을 고정을 할때 어, 앞뒤를 다 고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고정하는 재료로는 어, 철사 모양의 와이어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하는 이 와이어 고정법에 장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물은 크기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밖에서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는 게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이어 말고 고정하는 물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 우리말로 하면 판과 나사인데요. 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어, 특히 뒷 부분, 귀앞 부분을 고정한 부분에서 어, 그 금속 재질이 되게 잘 만져지게 됩니다. 플레이트랑 스크류를 쓴 방법에 비해서 처지는 현상이 덜 생길 수 있는데요 광대를 이제 고정해야 될 것이 앞부분 고정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절고를 한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고정을 할때 여기를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이 고정에 필요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쪽을 방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뼈하고, 어, 피부하고 아주 세게 붙어 있는 유지인대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이쪽 방리가 많을수록 처지는 느낌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이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정법에 비해서 이 유지인대의 방리 범위가 훨씬 더 작습니다. x 스 a 이에서볼 때,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 판과 나사에 비해서 훨씬 더잘안 보입니다. 어, 이거는 고정물의 크기 가 워낙 작아서요. 비교하면. 그게 결국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핀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어, 언뜻 봤을 때는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에 비해서 이 와이어 고정한 고정물이 훨씬 적게 보이게 돼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트랑 스크류에 비해서 나중에 제거할 때 제거가 더잘 됩니다.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는 시간이 지나면 어, 특히 스크류의 그 나사를 이렇게 끼어서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뼈로 덮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제거가 매우 힘들거나 아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어, 와이어로 고정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뼈로 덮이는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잘 되는 되게 1년 안에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어, 놓쳐서 그 이후에 제거할 때도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보다는 와이어로 고정한 경우가 핀 제거가 더 쉽습니다 이 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뼈에 더 긴밀한 접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쪽 판하고 이쪽 판두 개를 어... 와이어를 관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를 꼬면서 고정을 하거든요. 꼬는 과정에 있어서 점점 이두 개의 뼈가 안으로 와서 완전 달라붙는 이런 형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반면에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는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플레이트랑 스크류를 대고 거기서 이제 따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덜 쓰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 와이어라는 이 고정물은 어, 고정 방법 자체가 이렇게 꼬면서 두 개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뼈에 긴밀한 접촉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정물이어서 고정법이어서 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뼈에 보다 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고정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를 고정함에 있어서도 어, 충분한 고정력을 가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고정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에 굉장히 다르고요 보통 이제 와이어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크류. 보통은 4네 홀짜리. 구멍 네 개짜리에 써가지고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박는 게 일반적이고, 어, 그 정도의 이제 강도면은 광대가 고정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힘인데, 와이어로 그 정도의 고정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이 된 다음에, 어, 얼마나 고정이 잘되 있거나 힘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끝나게 되는데, 와이어라고 고정력이 약하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께에 따라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뒤쪽은 조금 더덜센 힘으로 고정이 되고 앞은 좀더센 좀 힘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와이어두께를 다른 걸 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는 거 특히나 안 만져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은 훨씬 더 두꺼운 걸 써서 어, 적어도 4홀짜리의 어, 플레이트의 힘보다는 더센 힘으로 고정을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수술을 끝내기 때문에 어, 충분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는 게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터지는 현상이 덜 생길 수 있는데요 쓰레이에서볼때 어, 플레이트랑 스크류 판과 그러니까 나사에 비해서 훨씬 더잘안 보입니다 안. 나중에 제거할 때 제거가 더잘 됩니다 뼈에 더 긴밀한 접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 충분한 고정력을 가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광대 고정물에 대해서 어떤 고정물 자체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나 어, 편견이 많이 들어간 생각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제가 하는 광대수술의 고정방법 특히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고정방법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정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많은 광대 수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에 의한 고정 방법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